어, 에지 봐봐. <웃음> 우와 너무 예쁘다. <웃음> 얘 누구야? 에지야? 에지야. 이거는 <웃음> 에지, 에지 케이스. 봐봐 봐 에지야 어때? 에지. 누나의 또 다른. <웃음> 그무 스티커 뭐... 스티커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하. 이건 충지다. <웃음> 어머, 너무 예뻐. 이건 에지. <웃음> 어어 안돼 안돼. 너무 예쁘지. <웃음> 애지야 이거 너야 너 물어 뜯으면 어떡해 아니야 이거, <웃음> 저 이거 중지 애지? 중지 애지야 그거 비싼거야 비싼거야 애지야 그거 비싼거야 애지야 애지 그거 몸무게, 몸무게. 응. 물으면 안돼? 응 비싼거야 아니 범퍼구나 이게 아주 귀지내가 애지야 애지 하저... 신났어 <웃음> 물어 뜯고 싶어 어, 애지 폰 이포포이포포이 아! 포이포포1포다포1아1포아 아, 1포1포1포1포1포1아1포아아1포1포1 <웃음>